안녕하십니까 6월 2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진행되며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보이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파울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 것과 월가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막판 투심을 흔들었습니다. 원유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이란의 6월 원유 수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는 시측으로 골드만삭스 등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에 공감되는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투심의 부정적인 부분은 함께 가지고 가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둔화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6%, 매도 54%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2%, 매도 48%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 매도 93%로 압도적인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볼때더 강력한 인축 정책이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200포인트와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7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1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은 추심 회복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이엔드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인한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새 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